안녕하세요. 에녹 t v 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케네스 해김 목사님의 소책자 나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에서 발치하였습니다. 해김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 교단에서 9살부터 정식 세례교인으로 있었지만 15세에 거듭나셨고 이후 청년이 되어 성령 세례도 받으시면서 오순절 교단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셨고 레마 신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으며 귀한 성령이 감동 감화하심에 강화, 성경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수백권의 저서들을 쓰신 영적 거장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침내 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모두 남침내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남침내 교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나는 사도 바울이 남침내 교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침례 교인이 방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남침례 교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교단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9살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앞으로 달려 나오세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맨 앞으로 달려나가 목사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았고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주관한 전도집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께서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 나를 다루셨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물로 침대도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심장기형을 가진 미숙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1kg도 안 됐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무렵 그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미숙아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는 살아났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뛰거나 활발하게 놀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유년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15세가 되었을 때 나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의사가 나는 살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그 병상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때가 1933년 4월 22일이었고 내가 있던 곳은 텍사스주 매킨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내가 누워 있던 침실에는 벽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시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막내 동생 팻이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병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펫은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1933년경에는 의사들이 집으로 왕진을 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을 때내 심장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발가락 끝의 피가 멈추어 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곧이어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으며 나는 내 몸으로부터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내 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몸밖에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가족을 볼 수는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물이나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애써 작별인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작별인사를 했을 때네 목소리는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어. 나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발부터 끌려 내려가듯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위를 쳐다보았을 때 땅의 불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빛도 천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밤보다도 시커먼 어둠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코 앞에 있는 내 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열기는 더해갔습니다. 마침내 내 발밑으로 어지러운 작은 불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락의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한 주도 안 지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 깊은 나락의 바닥으로 거의 도달했을 때 작은 불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건너편에 하얀 장식이 있는 아주 커다란 주황색 불꽃이 있었습니다. 쇠조각들이 자석에 달라붙듯 나도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일단 저문을 통과하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나락의 바닥에는 어떤 생명체가 있어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옥문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만 내 오른편에 있다는 것만은 알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야 나는 이사여서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이사야 14장 9절 내가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그 생명체는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나락 바로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인 것처럼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또는 다른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는 아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그곳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생명체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입구에서 떠올라 어둠을 통과하여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불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바깥의 빛을 볼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댁 현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의 옛날식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남쪽 현관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앉으시는 그네 의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뒤쪽에 커다란 백향목이 있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현관에 잠깐 서 있다가 문도 지나지 않고 벽을 통해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듯이 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으로 되돌아오기 직전 할머니께서 침대 옆에서 나를 꼭 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다시 말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다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 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네 엄마에게 네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어. 엄마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때서야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에서 울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어머니 울음소리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소리로 릴리! Really? 하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워낙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할머니가 없는 동안 죽을까봐 무서워요. 옆에 있어주세요. 할머니는 나를 다시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그동안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엄마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생겼거나 흰머리가 났다면 나를 용서하라고 전해주세요. 나의 아버지는 내가 여섯 살때 우리를 저버렸습니다. 네명의 아이와 함께 버려진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어머니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늘 불안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네 형제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각기 다른 친척들과 살게 되었는데 나는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항상 내 새끼라고 부르시곤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다시 가요.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는 내게 엄마 같았어요. 나는 할머니 볼에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다시 내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6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합니다. 나는 내 몸의 피가 멈추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발가락은 거의 무감각해졌고 그 다음에는 발, 발목, 무릎, 엉덩이, 배, 심장이 무감각해졌으며 나는 내 몸으로부터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나는 아래로 아래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몇초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영혼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둠에 둘러싸일 때까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득히 위에 있는 불빛은 점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열기는 더해졌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깊은 나락의 끝에 왔을 때 지옥문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또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명체는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있던 그곳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팔을 잡고 있던 그 생명체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내 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뒤돌아 서지도 않았는데 어둠 속으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부터 끌려 올라갔습니다.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침대 발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초 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볼수 있었고 할머니가 나를 껴안고 계신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입을 통해 내몸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다시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야 나는 아까 네가 아주 죽은 줄 알았단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마디씩 말을 남기고 나서 세 번째로 내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피가 순환을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발가락, 발, 발목, 무릎, 허벅지, 위장, 그리고 심장이 죽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빠져나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단지 환상일 뿐이야. 그렇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야. 난 되돌아올 수 없을 거야. 어둠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나가며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물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의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는 한번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물로 침내도 받았습니다. 나는 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의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세 번째로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를 흉내낸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놀라게 해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로 침내도 받았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이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그 깊은 나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굴에 부딪히는 화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에 다가가자 그 생명체가 다시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만을 늦출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은 여전히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볼 수도 없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내가 있던 그곳은 또다시 흔들렸고 그 생명체는 내 팔을 풀어주었습니다. 무엇인가가 내등 뒤를 빨아당겨서 지옥문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을 통과하여 다시 올라갈 때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즉내영은영원한 존재이며 영이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영을 통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둠을 벗어나 침대 곁에 섰습니다. 세 번의 경험 사이 차이는 살아 돌아왔을 때맨 처음에는 현관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침대로 돌아왔고, 세 번째는 침대 바로 옆으로 돌아와서 즉시 내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가자마자 내 목소리는 아까 하던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영으로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몸에 들어가자 내 목소리가 그 기도를 받아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와 어머니가 너무 큰 목소리로 기도해서 우리 집 양쪽 두 블럭에 있던 차들이 엉켜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통 가까운 무게가 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듯한 시원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할아버지 낡은 시계를 보니 8시 20분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10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1933년 4월 22일 8시 20분 전에 남쪽 침실에서 나는 거듭났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었고 의사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섯 명의 의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일했던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네가 살수 있는 확률이 백만분의 일도 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매일 밤 찬양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무릎, 모든 불은 다 꺼지고 식구들은 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나이는 겨우 1 5 살이었습니다. 의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너의 심장 상태를 고려해보면 너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단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어쩌면 창, 잠깐 창문 밖을 내다보는 사이에 너는 소리도 없이 죽을 수 있어. 아니면 아침에 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될지 몰라도 지옥에 안 가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매일 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웃을 거예요. 내가 웃는 얼굴로 죽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서도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애녹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개와 영적 기도문은 덧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